언제까지 기다려? 댓글 있어? 댓글 올라오면 오케이 들어오는 거요? 들어왔어 다이브? 어왔다왔다왔다다 <웃음> 왔다, 왔다, 왔다. 안녕! 안녕 완전 서프라이즈. <웃음> <슈프라이즈> <웃음> 우리가 누구게 공포주입니다 고... <웃음> <출근> <웃음> 완전 놀랐죠? 저희 는 숙소에서 V앱 <웃음> 숙소지롱 합니다. 여기 길고. 우리 숙소 V앱 팔꽃어이 노지롱 숙소지롱 우리가 저녁 시간에 좀 저녁 먹기 전에 다이브들이랑 인사하려고 잠깐이지만 그렇다. 이렇게 놀러 와봤어요. 맞아요. 어. 안녕. 안녕. 아니면 이미 먹었나? 아니야 지금 이제 우리 <웃음> 우리 보면서 먹고 있는 맞아, 거 아니야? 먹으면 다이부? 딱인데. 귀여워 포오타 오했지 오늘 흠. 눌렀지 어제 저 누구랑 같은 차즈가 할때나 댄스 신고 시켰잖아요 저희가 진짜. 지지 않으려고 진짜. 진짜.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알죠? 감동적이죠 메롱. 메롱 신조에 우리는 숙소지롱 수지롱. 숙소지롱 어. 어제 연습실에서 했지만 숙소지롱. 우리는 숙소지롱. 숙소지롱 저는 이제 연습을 끝내고 숙소에 와서 딱 대입을 만나러 왔어요. 맞아요. 지금 딱 끝나서 딱 왔어요. 긴급 소집했어 우리 공포들. 맞아. 우리도 V.입이 하고 싶다. 뭐야?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혼자 무 <있었어? 웃음> 혼자 있었나? 응. 언니 형이 복숭아 같아. 아 <웃음> 진짜. 근데 응. 우리 약간 지금 다세명다 복숭아 같다? 응? 약간 어 약간 다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웃음> 그렇지 우리 좀 귀엽긴 하지. 우리 귀여운데. 공포에 뒤떨었어. 공포즈 부심을 한번 해봤어. 공포지 귀엽긴 하지. 어, 핑크 어, 핑크에. 마음 아, 녹아. 다들 저녁 먹었나요? 아직인요 아직 저녁 시간 지금 몇 시지? 지금 약간 먹을 때야. 이제 아, 먹을 때네. 어 이제 약간 메뉴 고르고 할 때야. 응. 추천을 하자면. 어, 우리 점회추 해두자 추천을 하자면 난 만두 오 만두? 괜찮아 김치만두 좋은데? 난 갈비.. 아니야 고기만두 그렇다면? 지원이의 픽은? 나는 만두 세트요 오! 아니 <웃음> 새우, 새우 새우가 있는 거 그거 아니면 그거 왕찐빵 왕찐빵 왕찐빵? 왕찐빵. 아니 나그 일본에서 부타만 먹고 싶었어 요못 먹었지 우리 못 먹었어 오사카에서 좀못 먹었어 그 유명한 왕만두가 있는데요 <웃음> 맞아요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결국엔 못 먹고 와서 다음 기회에 꼭 시도하겠어요 맞아요 또 저희 일본에 많이 가잖아요 <웃음> 우리의 <애> 그거 <웃음>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약까지 할게. 지원이 뭔지 모르는 뭐야? 거 아니지? 아, <웃음> 아, 아 알아 알아 있어요. 알아 알아 알아 이제는 지제 그리고 우리 하잖아. 저희가 아니, 팬 거. 콘서트를 곧 하게 됐는데 한국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우리 오늘. <웃음> 우리 오늘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엉망치고 엉망치고 오늘도 열심히. 했죠 여기 근육통. 가 흔들리다가 아 왔어요. 아, 아, 아, 아 진짜 아 누가 아아아 두드려주나 다이브가 여기 좀나 떠들려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그랬겠다. 어디 는 거야? 담아나 아아아 여기 누가 지원은 나 여기 누가 좀. 아 그리고 이번 주도 아,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대전도. 아, 맞아. 맞아. 제가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 올해는 그 가요 대전이 이분 날해 가지고 맞아. 크리스마스 때 <웃음> 계획을 세워 볼수 있어. 행복한 같네. 연말을 보낼 수 있어. 저는 일단 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함께 하겠어. 나도 그런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 진짜 무슨 맛 먹고 싶어요? 나는 딱 있어 가을 언니한테가 작년에 둘이서 크리스마스 보냈는데 네. 가을 언니한 작년 먹었던 거랑 똑같이 <웃음> 그 초콜릿 <웃음> 케이크인데 초콜릿. 안에 그 크림, 딸기도 크림 딸기. <웃음> 있고 뭐, 초코 위에 있고. 딸기도 <웃음> 있는 그거요. 나는 어, 이번에는 <웃음> 레드벨벳 초콜릿 크림 치즈 치즈 케이크 어. 먹을 거예요. <웃음> 나 이미 계획 다 쪘어 내가 쪘어 이번나 <웃음> 아, 지금 뭔가 진짜 딸기 같다 그러니까 지원이는? 저는 저케이잘 모르는데 <웃음> 지원이는 그럼 딸기스러운 거 먹어요 딸기스러운 크리스마스나 아무래도 생크림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어 그럼 <웃음> 런쇠 클래식 오, 음. 어 생크림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나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웃음> 우리 오늘 의상 왜 이래? 일부러 <웃음> 맞췄어요 제목 바꾸자 이거? 초콜릿. 초콜릿 딸기 생크림 케이크로 바꾸자 우리는 초콜릿 안녕하세요 초콜릿? 우리는 초... 초콜초 초콜릿. 아, 초콜릿. 초콜릿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초콜릿 딸기 생크림 케이크 e <웃음> 요아 행복해 <웃음> 초콜릿 cake, c a 이 e cake, cake, cake, cake, 괜찮은데? 귀여 k 초콜릿 딸기 생크림에서 랩을 맡고 있는 레이입니다 아 나는 아, 뭐야? 초콜릿 딸기 생크림에서 보컬 맡고 있는 리즈입니다 <웃음> 어 그러면 나는 딸기 리더를 맡고 있는 장훈영입니다 <웃음> 아 우리 올늘 크리스마스에는 꼭 어이, 먹어야겠다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데? 어떠세요 다이브? 너무 마음에 들죠? 우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마음에 들 거야 마음에 들 수밖에 없을 거야 <웃음> 또 가요 대전날 도 다이브 영천 투표라는 날이될 거예요. 맞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밀. 매롱 매롱 매롱 친구 내 친구 <웃음> 맞아 귀여. 나 그거 핑크색으로 있다. 네 아니야? 이것도 있지. 어 나도 그거 있어. 또 같다. <웃음> 너무 귀엽다. 피치시 쌈. <웃음> <웃음> 뭘 뽑는데? 양. <웃음> 나랑 뭔가 <웃음> 색깔이 어울려 얘 지금 음, 뭐, 이렇게 네, 중간에 네. 하고 이렇게 중간에 줘. 그래. 어? 다섯 명이 됐네. 우리 피치 딸기 뭐야? 아 뭐야 피치가 어? 뭐야? <웃음> 피치 블루베리. 아니고 스트로베리야 다시 다시. <웃음> 초콜릿 딸기 생크림 <샌클린>, 블루베리. <웃음> 블루베리. 얘는 커튼 캔디. 캔디. 코튼 캔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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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두 앤 만두 세트 너무 <웃음> 아, 좋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아직 못 먹었거든요? 아직 그래서 잠깐 인사하고 왔어요 하이브 맛있는 저녁 먹고맞 <웃음>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거친 생각과 <웃음> 어머. 나 방금 뭐야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웃음> <웃음> 내가, 뭐야? 아니, 최근에 내가 그거, 근데 캐릭터 이름 말해도 되나? 말해? 뭐야? 그 짱구 영화 진짜 많이 봤는데. 아유. 그 짱구? 짱구 멕시코 가는 거 요즘 많이 봤고 그래 요즘 신상 나왔잖아요 요즘 아니, 짱구 신상. <웃음> 학교 학교 짱구 신상 나왔잖아 나 그거 진짜 보고 싶었어 한국에서 공개됐더라고요 나 일본에서 이미 봤지만 <웃음> 난 아직 못 봤어 그래서 행복해 볼게 있다는 게 기분 좋아 또 내년에는 신작으로 진짜 재또 뭐야 3D 같은 걸로 아, 있는데 3D면 이렇게 눈 튀어나오는 건가? 네. 그가 내가 안경 끄면 짱구가 약간, 약간 <웃음> 시지 CG CG 뭐내 앞에 그럼 짱구가 나타나주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럼 같이 어떻지칠수 있는 거 아, 그거는 맹구인가용이 저녁은 다이브 추천은 짱구를 보면서 저? 왕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웃음> 김치 <웃음> 고기 만두, 만두, 만두 세트 먹기, 먹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도 즐거운 저녁을 보내러 가볼게요. 응 <웃음> <웃음> 리즈 진짜 굳지 리즈. 어나 아, 리즈. 헤어진 후에. 아. <웃음> 헤어진. <웃음> 헤어진 후에 무대 보고 있었는데. 리즈가 엄마, 나 그거 실시간으로 묶어서 <웃음> 리즈한테 아, 너무 귀여워. 리 리즈... <웃음>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왜 왜? 왜 너무 귀여웠어요, 리즈가. 제발 아니, 리즈. 저 죽였어요. 즐 죽겠어요. 심령. 제본 직캠이없나 있을 세명 그 직캠까지 아니고 전체 직캠 음. 이따 봐야겠다. 아니? 그거 보면서 전혀 못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웃음> <것> 같아요. <웃음> 체할 수도 있어 <웃음> 아니 근데 내가 그때 완전 옆에서 응. 지원이 봤잖아 어. 너무 귀여웠어 귀여웠어? 응 너무 귀여웠어 아, 너무, 너무 잘했어 그래 응. 인싸 사이에 낀 아싸 같은 느낌 <웃음> 내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니야 근데 그것도 너무 그것도 너의 내가 매력이야. 완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 들렸어 내마음속으아 <웃음> 어, 너무 들렸어 내가 석에서. 열심히 일했어 <웃음> 응, 이 응, 모습 응, 응, 응, 응. 보고 있었어 응. 그것도 봐주세요 우리 다이브 지훈이 무대도 응. 오늘 저녁 영상 추천에 추가할게요. 음. 나 그거 있잖아 제 핸드폰에 그 햄토리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뭐? y 2 k 나래 날에 뭐 햄토리 가 뭔데? 그그 그 리본 햄토리 몰라? 그래서 아무튼 바꿨어요. 피아노로. 어나 피아노 요즘 너무 좋아. 그치. 나 피아녀. 완전 최애야 요즘 나 뭐, 크로미가 뭐나 크로미가 아니 나 피아노가 크로미 이겼어 요즘에 진짜? 충격바람 <웃음> 나 크로미보다 피아노 좋아한다나 원래 크로미 좋아했었던 입장으로 피아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이해할 수 있지 나 원영이 좀 있어. 맞아. 살리오 그게 있어 사랑해요 그게 좀 있으니까 통하는 취향이 있어 맞아. 저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음. 우리또 이제 응 음, 캡처 타임 캡처. 할까요? 그러면 캡처 타임 하고 우리 파이파이 음. 할 거니까 캡처 타임을 약간 좀 이따가 파이파이스러운 걸로 해보는거 좋아 아, 그래 파이파이스러운 아. 거? 어 일단 음. 우리 하나 하나 하나 하고 싶은 거 하자 좋아 나는 오늘 약간 음. 딸기를 맡았으니까 뭔가 알기는 못해, 그러니까 이거 하자. 체리. 이거. 좋아. 어? 어때? 좋아. 어 이거 연결할 수 있니 혹시? 자, 어쨌다. 됐어. <웃음> 마음에 들어. 자, 시작. 됐다. 자, 지원진뭐 하고 싶어? 저는 고양이. 기만 해봐. 아, 고양이 할까? 기만해봐. 고양이. 지원이가고양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고양이 할까? 아니, 아니. 좀 특별한 걸고자 진짜? 음. 양이아양양이고양이는에양이지원이는고양이니까이마 음... 응. <웃음> 나도 아, 이거 보일 이 뭐야? 응 몰라 그냥 짚부? 응 나도 이리 와 좋았어 <웃음> 안녕 다이브 우리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웃음> 만두가 <웃음> 기다리고 <웃음>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찐빵이랑 <웃음> <웃음> <찜뿡이랑 웃음> 만두랑 <웃음> 고기 만두가 <잘> 기다리고 <웃음> 있어서 <웃음> 어, 아, 안녕? 안녕 <웃음> 사이버 또 만나 빠이바이 저녁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